야, 시작부터 우리 전투력 측정기 자구막까지 나왔습니다. 왠지 내가 이 정도 해도 될것 같아. 막 둘이서 치는데요. 둘이서 치는데, 안 됩니다. 야, 야, 야. 부산관에들어갔고요 내가 왕이야. 이러면, 이야. 우와! 어, 봤어요? 와, 있어. 파바바박 들어갔고요. 우와, 이썸! 파바바박 들어갔고요와와 대검이냐, 방패냐, 격돌입니다. 빡! 하다 고찍어보고요 어, 우와! 아이고 반갑습니다 와이 매치를 성사할 수 있게 됐네요 다크카카오 도장깨기 출발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크카카오 쿠키 계정 구한다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연락 주신 분들이 희한하게 홀베섭이 많았어요 네 그러던 중제부계정주에서 다크카카오가 떠버렸습니다 떴는데 그것도 두 개나 떴어.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타카 카카오 도장깨기 출발해봅니다. 자, 도장깨기를 해보기 위해서는 동일 조건의 계정이 필요하죠. 노 토핑에 노 스킬 레벨업에 동일 레벨, 노 랜드마크 계정, 노 연구소 계정, 노 길드버프에 노 스킨버프에 거의 동일한 인연까지. 인연은 막 1, 2차이 정도 나는데 거의 0.3, 0.6 정도밖에 차이가 안나니까 거의 동일한 조건으로 붙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오늘첫 번째 매치 전투력 측정부터 시작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 형님 전투력이 2700... 조상댁이 챙겨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야 6렙인데 2700이면 이 전투력이지 말이 안 되는 전투력이거든요 보통 한2000 정도 나오고요 이 정도 레벨때에 진짜 잘 빠진 애들이 2300막 이런 애들 겁나 높은 거고 좀 옛날 에픽들은 막 1900, 1800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2700이면 미친 건데? 자 오늘 좀 기대해 봅니다 출발 일단 이 우리 다카오 형님은 포도잼 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저 포도잼 칼이 무지막지한 거거든 자 둘이서 늑대인카을 배렸는데요 늑대인가를 이렇게 찌르고 때리고 자, 버, 디버프 3개에 3종 들어가 있고 감정까지 해가지고 4종 찌르찌르하면서 하우가 부상까지 당해가지고 부산까지 당해서 피가 이게 피통 자체가 작아져 있고 뻑 찍어버리는데 방각에다가 공격이 감소까지 떨어지고 와 이거는 일단 전투력 측정 한번 해본 겁니다 뭐 외울 프따위 하듯이 칠건 아니지만 오, 차이 좀 봐봐 오케이 출발 좋아요 어. 자, 시작부터 우리 전투력 측정기 자구막까지 나왔습니다. 왠지 내가 이 정도 해도 될것 같아. 둘이서 한번 치봐봐. 이걸 해도 될것 같아. 빡! 빡! 일단, 일단 전체로 때리기 때문에. 그리고 반깍 들어갔고, 막 둘이서 치는데요. 둘이서 치는데, 안 됩니다. 야, 야, 야. 부상까지 들어갔고요. 퍽! 크닥! 퍽! 와. 야, 이거 혹시. 잠깐만요. 이거 오늘. 자, 오늘은 강자 쪽으로 빨리 올라갈게요. 자, 탱커에서 또 강력한 후보 중한 명이죠. 딸크가 나와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싸움이 답장나일 것 같긴 한데. 요거는 뭐, 뭐랄까, 게임이 안 되는데요? 이거 오늘 다크초코 이길 수 있는 사람 있나? 자, 바로 급수를 좀 올려봅니다. 달토끼 나와있습니다. 여러분, 달토끼 맞짱 얼마나 잘하는지 아시죠? 솔직히, 맞짱에서는 진짜 달토끼가 어디가서 뭐 자힐도 있고. 자, 봐봐. 어, 맞먹는다. 어, 양싸다고보다 그냥 대금으로 아예 하나 치는 게더 세니까. 뭐 이거, 평타 이거 한방이 1,400, 1,500 이렇게 나오니까. 방각 들어갔을 때 1,500이 없구요. 뻑, 어, 진짜 3,000 나온다, 야. 3,000. <웃음> 아니, 이게, 달토끼 평타 겁나 센거 우리 알잖아. 미쳤는데요? 어. 자, 오늘 애매한 자세 때다 나와라. 뱀파이어가 나와있습니다. 뱀파이어 정도면 또 어, 멋있게 져줄거야, 뱀파이어가. 아마 깎게 물었는데 이거밖에안 깎이고. 아니, 뱀파이어가 물었는데 왜저거밖에안 깎이시지? 우와, 이게. 평탄세번 <웃음> 썰었나? 애가 몸이 터져버리는데? 자, 이 싸움은 긴장감 없지만 스토리상. 스토리 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한다고 스토리상 너무 중요한 싸움이죠. 자, 아버, 아버지를 베어버린 그 아들. 이리 와봐. 아빠가 참교육해줄게. 그때는 아빠가 막마포도잼 나안 들고 나왔을 때 이마, 네가 이만 아빠를 어디서 이자이아 아버지를 이마, 빡 하고 그러냐고 어. 사실 레알로 참교육 해줘야 되는건 바로 이 자식이죠 영모를 꾀한 왕의 뒤통수를 네. 때린 아포 네. 가토 어? 계급장 떼고 맞장으로 내랑 붙어보자 더럽은 짓 하지 말고 그냥 우와! 오. 오. 오, 겁나 화났어 <웃음> 겁나 화났어 나이 <웃음> 자식 너를 죽이고 싶어 <웃음> 방몇대 때렸는데 죽은 애가 어. 자두명 나왔습니다. 배신자를 처단하는 바로 끝판이 되겠습니다. 자기를 배신한 아들과 간신 둘다 나와 이거지. 어 근데 꽤 아프다. 꽤 아프다. 방각에 독까지 걸리니까. 어 잠깐만요. 안 돼요. 빡빡안 돼요. 아. 야, 역시 이게 아주 스토리 반영을 잘하는 게 정말 강한 왕인데, 이 둘이가 또 스토리상 좀 하잖아. 아 야, 간신히 독을 타먹이가지고 왕이 해롱해롱 하는데 아들이 말이야 칼로 쑤시가지고 찐건 아니에요. 그죠? 이건 이벤트 매치 2대1로 한 거고, 아직까지 다가깝고한 판도 안 졌습니다. 그죠? 1대1에서는. 자, 요 정도급 어떻습니까 에클레어가 나와있습니다. 에클레어도 맞짱 상당히 잘하거든요. 근데 막 최상급은 아니고 와, 상당히 잘 치는데 이런 정도였거든? 이 정도 애들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어, 피, 반피도 못 간다. 벨벳 어.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한때 잠깐 왕자에 앉은 적이 있어요. 상당합니다. 이 친구도. 맞짱에서는. 애를 기절시키는고 오철을 기절시키는고 와! 기절 안 당했어요. 기절을 시킨다고 그것을 정한 것은 누군가. 정하는 것은 짐이 정하겠노라. 짐은 굴하지 않는, 와, 그 진짜 스킬 끊긴 방해 효과 옥수를 강하거든요. 알죠, 여러분? 실제 아레나에서도 뭐, 뭐 걸려는 거수시고 점프할 때는 아무, 그냥 그 고집을 꺾을 수 없어요. 이 왕의 그 신념을 꺾을 수가 없거든요. 기절 안 당하고 그냥 뚜껑 해집니다 예. <웃음> 자, 도장 깨기를 한번 발칵 뒤집어 놓았던 구미호가 나왔습니다. 자. 자, 매혹을 시키는데, 이걸 찌를 때 매혹이구나, 말이 그냥, 어디 왕이 지금, 임마, 공사를 시작하겠다는데, 그거를 뭐, 어쩌고저쩌고, 임마,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어. 자, 이쯤 돼서, 소환 4시리즈 다 만나보겠습니다. 감초, 눈설탕, 목화, 펌킨까지. 펌킨은 지금, 맛장에서는탑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지금, 다크카카오 형님이 나오면서, 와? 야, 누가 왕이라고? 내가 왕이야, 임마. 이러 우와! 오 봤어요? 오, 저 잠깐만,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편집자님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네, 뭐 깜초의 해굴 군단이 왕을 푹부 쑤시려고 하는데 대금만한테 벽켜들릴까 해굴 다 끝났고. 깜짝! 자, 다음 소환수서 소환수. 힘내볼게. 눈설탕이 남아있습니다. 눈설탕이 바로바로. 정말, 스노우킥! 아, 자, 저것도 왕이에요. 왕은 왕이거든. 눈의 왕이냐? 어, 끝납니다. 자, 다음 정말 무서운 모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양들이 뭐라 올 텐데요? 머리를 콱 박으면서 기절안다합니다 기절한다갑니다. 1초 기절 그런 게 어디서 내한테 통할 거라고 생각했느냐? <웃음> 모카 치센페이거든 모카 완 그냥 막 찌발리 부는데? 사람들이 저에게 맛장의 왕이라고 불러요. 펑킨파이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자 다크카카오가 왕이라고 진정한 왕이 누군지 짐이 오늘 가르쳐 주겠노라. 자 가봅시다. 자 피피 피피가 피피도 피피가 하나 화나... 화나... 우와! 우와, 뭐고? 어디 갔는데? 야, PP 뒤로 들어갔는데, 대검 베는 게? 대검이 워낙 길었나? 대검이 이렇게 후두둑 치는 건 알고 있었는데, PP에 저 뒤에 숨어 있었거든요, 펑킨파이가? 꽤 거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오늘부로 왕이 확실히 정해지겠는데요? 지금 라즈베리 한명 남았거든, 이제? 의외로 홀리베리 이런 애보다 라즈베리가 맞짱을 겁나 잘해요. 근데 다 씹어 먹을 것 같은데, 이 형님이 지금 오늘? 어. 현재 맞장에서 왕 라즈베리가 나와있습니다 1대1에서는 내가 접은 적이 없다고 파바바바 이런 느낌인데 아 접은 적이 있긴 합니다만 상승상 진 적이 있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최고입니다 펑킨파이랑 라즈베리 파바바박 찌렀는데 공격력 감소가? 공격력 감소 어디 갔나? 예, 와 그래도 진짜 비빈다 와이성 파바바박 들어갔고요 와! 와! 와! 펜싱이냐 대검이냐? 당연히 대검이지. 아니, 이거는 무슨 뭐 소환수로서 라즈베리 잡았다거나 PP 같은 걸로 뭐 그런 거 아니고 라즈베리 진짜 대놓고 맞짱으로 이긴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왠지 이길 것 같더라, 오늘. 자, 오늘부로, 여러분, 오늘부로 완전한 왕자가 교체됐습니다. 뭐, 그동안 라즈베리는 펑킨파이한테는 지는데 뭐, 다른 애들은 다 이기고 뭐, 또 어떤 애들은 펑킨파이는 겨우 잡았는데 라즈베리한테 지고 뭐, 이래가지고 이 둘이가 투탑에 있었어요. 근데 이 둘을 다 꺾은 건 처음 나왔어요. 바다요정도 서리여 왕도 홀리베리도 그걸 못 꺾었습니다. 그런데 다크카카오가 이둘 모두를 꺾어내렸습니다. 이거는 진정한 왕이 탄생했습니다. 드디어 도장 깨기의 왕이 교체되었고 그 왕이 오 한 명인 진정한 왕권이 도입됐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까? 어 이제 드디어 진정한 메인 매치 여러분들 투표에서 2위를 차지했던 게실론나이트와의 1대1입니다 실론나이트는 명장이죠 도전깨기에서도 얼마나 강한지 우리한테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왕들을 잡진 못했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결과는 이미 나와있지 않나 싶긴 한데 봅시다 팍! 팍! 서로 내리찍기를 하고 있었어요 딜이 상당합니다 아하, 차이가 나기 시작하네요. 나기 시작합니다. 자, 아, 실로나이트의 네, 메카니즘, 뭐, 우리 다른 거 우리 다 알고 있다 그러죠? 그런 걸 떠나서 1대1로 싸워봤을 때 누가 이기는가? 그런 궁금증을 풀어보는 컨텐츠입니다. 자, 이제 남은 건 에이션트 레전더리들 다 잡으러 가는 것만 남았네요. 자, 먼저 서리 여왕이 나와 있습니다. 서리 여왕이 얼리지도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못 올렸죠? 끝났죠? 와, 1600. 와. 저기 어떤 서양의 추운 나라의 여왕이셨는데 그 여왕까지도 꺾으면서 우리 한국의 위용을 한국스러운 그 디자인이다, 그죠? 한국 왕이 지금 세계를 지금 제패하고 있다. 이랬어요. 아, 약간 국뽕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웃음> 자, 다음 레전드리 바다 요정이 나와 있습니다. 물에서는 내가 여왕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만한 분인데 예, 기절도 못 시킬 거 당연하고요. 예, 이들은 또 맞짱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도 안될거라 생각했습니다만은 반피가 뭐야? 이건 뭐 40퍼도 못 깎았는데요. 자, 마지막 매치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에이션트 홀리 베리 나와 있습니다. 같은 탱크끼리의 자존심이 있고요. 예, 대검이냐 방패냐 격돌입니다. 빡하닥 찍어보고요. 우 와! 볼만합니다. 볼만합니다. 와, 근데 이게 너무 세다. <웃음> 네, 안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어. 홀리베리가 라즈베리도 못 이기거든요. 맞짱으로는 와. 진정한 왕이 왔습니다. 지이 도상 깨기를 완전히 접수하였도다. 세계의 강자들과 다 붙어봤는데도 나에게 비빌 수 있는 존재가 없구나. 1대1 얘기긴 한데요. 실제로 그냥 캐릭터 하나로 놓고 봤을 때 최강인 것 같은데요? 그냥 쿠키 딱한명 꺼내놨다고 생각했을 때그 누구보다 강한 것 같습니다. 이분... 쉽사리 왕자에서 내려오실 분이 아닌데 앞으로도 수많은 쿠키들이 앞으로 나오겠죠 그 도전들을 받아가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컨텐츠였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좋은 날 되세요 굿 바이